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스팀에서 출시하게 될 헌터스 아레나 레전드라는 게임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이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에 대한 상세 스킬과 어, 평타, 그리고 채술에 관해서 프리뷰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윤건이라는 캐릭터는 지금 잠금상태로 되어 있고요 견조라는 신규 캐릭터가 생겼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오픈이 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어, 오픈 시에 또 변경될 수 있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거리 캐릭터인 줌 부터 차례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 게임은 평타와 그리고 여기 왼쪽 밑에 있는 아이콘들 여기 스킬이거든요 이렇게 스킬로 나눠져있고 마지막에 저빨간색깔로 반짝거리는거 저기 이제 필살기 같은거라 보시면 됩니다 어, 이런 스킬기술과 그리고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으로 할수 있는 채솔 이건 이제 가드를 부수는 용도나 상대 공격에 카운터를 하기 위해 쓰는 기술입니다 이런식으로 각각 채솔은 두번 공격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마다 전부 다 다른 채술을 가지고 있고요 줌 같은 경우는 이두 번째 채소를 공중에 띄우기 때문에 공중 공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우스 클릭과 이 스킬의 조합이 또잘 알고 있어 하기 때문에 한타 한타 어떤 동작까지 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평타 한 번입니다 평타 두번 평타 세번 이렇게 총 4회 때리고요 평타 4번 지금 올려치는 동작까지 평타 다섯 번 이렇게 다운 공격까지 하면은 총 평타를 다 쓰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채술로 올려놓고 평타로 이렇게 이어지는 공격도 가능하고요. 다음은 스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1번, 스킬. 보통 1번 스킬은 올리는 스킬이거든요 이런식으로 캐릭터를 공중 플라이 상태로 만듭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꽤 돼요 이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도 충분히 공중으로 띄웁니다 이정도겠죠? 요런식으로 스킬과 평타를 섞어 쓰시면 됩니다 다음 2번 스킬 2번 스킬은 이렇게 3타 3타로 떼게 되고요 스탠드 그러니까 서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광역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캐릭터가 두세개 붙어있는 경우는 2번 스킬로 공격해서 다운을 시킬 수 있는거죠 그리고 준의 3번 스킬은 이렇게 칼이 늘어난 다음에 자기 앞으로 끌고 옵니다 기본적으로 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아요 딱 여기서 거리가 안닿는 모습이죠 한이 정도 왔을 때불립니다 그리고 준의 세 번째 스킬은 추가 입력 시에 적 위치로 자신이 이동하여 공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입력은 스킬을 한번더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멀리 밀어버리는 스킬이네요 쏟다놓고 내가 직접 가서 이렇게 날려버립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겠죠 이런 로 끌고 와서 채술로 반격 치고 이렇게 콤보로 연결하고 혹은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스킬입니다 네 번째 스킬은 땅을 내려치면서 스턴을 거는 스킬인데요 자, 4번을 누르게 되면은 요렇게 내려치는데 굉장히 범위가 짧습니다 방금 이런 콤보식으로 마무리 다운기에또 추가로 열어 꽂으면서 마무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슈퍼머를 가지고 있네요 4번 스킬은 이렇게 슈퍼하머가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스킬이 이제 슈퍼스킬. 어, 일명 필살기라고 하죠. 이것도 생각보다 범위는 짧기 때문에 이 슈퍼하머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쓰면 안 먹히네요